안녕하세요. 네, 어, 강인주입니다 네, 오늘 저는 그 동서의 가치를 융합한 새로운 디자인 문화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어, 생각을 나누는 어, 그런 자리를 이제 갖고자 합니다. 네. 어, 먼저 그 동서양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디어 아티스트인 백남주는 1986년에 바이바이 키플링이라고 하는 위성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이 이제는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 바이바이 키플링은 1984년에 백남준이 처음 시도했던 굿모닝 미스터 오엘의 오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이은 두 번째. 그 위성 아트 프로젝트였는데 이 주제는 어, 그 영국의 그 작가인 러디아드 케플링이 어, 그 동과 서의 발라드라고 하는 그런 서사시 첫 문장에서 어, 동은 동 선에서 동은 결 아, 둘은 결코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이 문장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문장은 지난 20세기 동안 동양과 서양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문구였고요. 어, 이것에 대해서 1980년대 그 중반에 백남주는 그러니까 이런 예술, 그리고 미디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동과서가 어, 이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어 요즘은 정보통신 기술, 특히 뭐 SNS와 같은 기술이 아주 많이 발전이 되어서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그 러디아드 케플링의 그러니까 동과서는 결코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나 또 혹은 또그 이야기에 대해서 굳이 그러니까 백남준이 이런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세기와 20세기 동안 그 특히 동아시아에서 그 서양과 동양이 어떤 관계들을 맺어왔는가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 백남준의 시도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1800년대 중반에 있었던 아편 전쟁으로, 어, 그 중국의 경우에는 서구에 의해서 그 강압적으로 그 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전통사회에서 그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그 동아시아를 이끄는 대표적인 국가였던 중국이, 어, 그 서양에 의해서, 그러니까 완전 식민지는 아니지만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그러니까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의 상황을 반식민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서양 열강의 패배를 하고 또그 어 개항을 해서 그 얼마 전에 반환이 됐던 그러니까 홍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편전쟁의 패배 때문에 영국에 한 100년 동안 그러니까 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일본의 경우에는 어, 서둘러서 그러니까 스스로 그 타라 입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본은 더 이상 그 아시아에 속하지 않고 유럽을 지향해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정치적인 개혁을 하고 그 서구화, 근대화를 이제 하게 되었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일제 식민지라고 하는 그런 아픈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러니까 그 타라 입구를 선언한 일본이나 반식민지였던 중국이나 그리고 또 서구에 의해서 직접 지배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 의해서 그 식민지 상태를 경험하면서 근대와 서구와의 경험을 했던 아시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문제가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라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좀더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 변화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러한 좀 19세기나 2 0세기에 역사적으로 잘못된 만남들, 왜곡된 만남들이 좀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그 19세기나 20세기 그런 산업 시대의 관계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관계들까지 좀 조명을 하면서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아시아를 그러니까 뭐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 상태 혹은 또 개몽의 대상으로 이제 생각을 해왔고 아시아는 그런 강압적인 개항에 의해서 서구화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또 20세기 동안에는 스스로 굉장히 그러니까 서구를 추종하고 또 모방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네. 어, 그리고 그러면서 어, 오랫동안 그 동아시아가 가져왔던 자신들의 전통이라든가 또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과소평가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그 서구화 모델을 추정해 오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한 그 국가중심의 경제성장을 모델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 고갈과 환경문제 이런 것들도 낫게 되었습니다. 사실 1972년에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그런 그 보고서를 내면서 사실은 세계 각국이 그 당시와 같은 그렇게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을 계속 펴나간다면 어 사실은 인류 전체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80년대, 90년대, 어,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런 위기의식은 위기의식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어떤 과잉 생산 그리고 과잉 소비사회들을 만들어 가는 일을 우리는 이제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그 인류가 그리고 또 지구가 그런 그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상태로 향하고 있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그러니까, 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어, 그리고 또 그러한 문제의식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최근에 이런 서구식 경제발전, 그리고 산업화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면서 오히려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리고 균형, 이러한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던 그, 어, 아시아의, 동양의 그런 전통적인 사고 방식과 그 가치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동서, 융합의 시대에 디자인 역시 사실 우리가 그, 어, 디자인의 개념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현대 디자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 서구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시작된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지극히 서구적인 개념이고 또 그것이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디자인이라고 하는 용어 그리고 그 의미, 개념 이런 것들은 그런 현대 산업사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사회 그리고 또 서양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나 또 다른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그 개념들을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융합의 시대에 그 필요로 하는 디자인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한 동서양의 다름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존중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함께 그 넘어서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그러한 디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양과 서양이 오랫동안 그 이제 쌓아온 그런 전통적인 어떤 가치들 또옛 문화유산 이런 것들도 디자인적인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또 그런 것들을 좀 현대사회에 맞게 어떤 새롭게 혁신하려는 그런 노력, 즉옛 것과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함께 조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도 함께 필요로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동양과 서양에서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랫동안 어떤 식의 삶을 꿈꿔왔는가, 그 의미는 무엇이고 또그 가치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동서 융합의 시대, 그리고 동서의 가치들이, 가치들을 고려하면서 함께 만드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양과 서양이 함께 그 동서 고금을 아우르면서 옛 것과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법고 그 창신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그 디자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동서양의 사고 방식의 차이점 그리고 그 차이가 만들어진 그 시작점이라 그럴까요? 그 출발점들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디자이너이자 디자인 교육자였던 그 브루노 무나리에 대해서 그의 아주 절친한 동료인 다네즈가 평가한 그 평가라기보다는 뭐 그를 기억하면서 한 이야기는 어 서양인들에게 동양인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참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무나리는 자연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언제나 순수함을 잃지 않았던 작지만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신비로우면서도 그 알지 못할 어떤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문나리는 활동하면서 그 일본을 방문한 후에 굉장히 동양의 문화에 매료가 되어서 그 동양을 잘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많이 기울이기는 했는데 사실 그 단해제의 글에서 우리가 그뭐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정말 과연 문화리가 얼마나 동양적인 그런 서양인이었는가 하는 점보다는 그 서양인들에게 동양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동양인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비춰졌는가 하는 그런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즉 여기서 굉장히 자연이라든가 또 어, 작지만 힘이 있고 신비롭고 또 미스테리한 그런 잠재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도 여전히 그 동양인을 바라볼 때그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특성이 아닐까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오랫동안 그 비교문화, 비교문화 관점에서 그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연구해온 그 리처드 니스벳은, 음,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사고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태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출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자연환경이 어떤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제도의 차이를 만들었고 또각 개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던가 또그 감성? 이런 것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개의 표가 있는데요. 어, 왼쪽에 것은 그 동양인들이 그 세상을 사고하는 그런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가운데 작은 원에는 사고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 맨 바깥에 큰 원에는 생태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고 과정이라는 것에 나 혹은 개인이라고 하는 인간 존재라는 것을 넣고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에 자연이라는 것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동양인은 굉장히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든 판단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에 대한 존재론적인 인식이라던가, 인식이라던가, 뭐 이데올로기라던가, 사회구조나 경제를 생각할 때늘 자연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서 그 안에서 자기 존재, 들을 이제 찾아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서양의 경우에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또 선형적인 그리고 개체 중심적인 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그 오른쪽 그 표에서 사고 과정에 사고 과정 대신에 나라고 하는 걸 놓고 생태학이라는 것에 자연이라는 것을 놓았을 때 동양적인 사고 방식과는 다르게 서양에서의 사고 방식은 나와 자연을 굉장히 대등한 관계로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연을 향해서 가는 뭐 인식론 그 다음에 뭐형이상학 그리고 이데올로기 또 사회구조 경제학 이런 것들이 어떤 자연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분석하려고 하고 또 분석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반면에 동양은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사고 속에서 일종의 어울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의 어떤 어쩌면 문화적인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그 고대 중국과 그 고대 그리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두 나라 그리고 두 문화권의 차이들을 좀그 비교를 해 봤습니다. 어, 먼저 그 공자의 후회다 라고도 일컬어지는 그 고대 중국의 경우에는 그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사물 환경 이런 것들과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욕망을 마구 이렇게 발현하기보다는 절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유교나 불교 그리고 또 도교 같은 것들이 그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 다음에 그 한자라고 하는 문자의 특성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리스, 로마, 그리고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할수 있는 어떤 서양의 그런 문화적인 그런 뿌리라고 할수 있는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 개인의 욕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자율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이제 해 나가면서 사실 이제 뭐 여러 철학자들이 있지만 그 이러한 서양 문명의 뭐 특징들을 아주 상대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철학자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 로마 기독교 문학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들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고대 중국으로 상징되는 한자 문학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 한자 문학권은 그런 몸과 마음이 하나이다. 그러니까 심신일원론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관계적인 사고를 했고 그다음에 욕망을 절제하면서 바깥 세상으로 뭔가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존재 내부로 그 수련하려는 그런 그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직관의 직관에 의한 통찰을 통해서 그 세상과 어울리고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또 포용하려는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 생각을 했고 그 결과 윤리나 도덕, 도덕 그리고 철학, 이러한 정신문화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 그리스 로마 기독교 문화권의 경우에는 어 심신이원론을 바탕으로 분석적이고 또 선형적인 사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컸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욕망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리고 욕망에 충실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스스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성에 의한 분석이라던가 개척정신, 이런 개체적인 사고들을 촉진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특히, 음, 그러니까 그 16, 17세기를 거치면서 어떤, 근데 과학과 기술, 그리고 그 상업과 산업, 이런 것들의 발전을 이루는데, 이런 사고들은 아주 많은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현대사회에서의 어떤 물질문화라고 하는 것, 산업시대가 만들어낸 어떤 그 물질문화의 대부분이 이런 서양식의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